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골프는 원운동입니다. 회전운동이에요. 원을 만들어서 그 원에 의한 원심력으로 공을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원이 지나치게 작아진다거나 혹은 내 몸의 축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을 좀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할 거냐? 바로 직선입니다. 내몸 앞, 내 배꼽, 명치, 앞에서 클럽은 직선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내 오른발 끝부터 왼발 끝까지 이 사이에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일 때 내가 이 명치와 배꼽을 옆쪽으로 돌려줘요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곳을 바라보고 있던 내 배꼽과 명치를 이 노란 공이 있는 곳으로 바라보게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 여기서 움직이던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럼 직선의 각이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던 것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것으로 그 상태에서 여기서 몸을 조금 더 돌려줍니다 노란 공에 이어서 이흰 공을 바라보게 내 배꼽과 명치를 돌려주면 자연스럽게 직선은 아까와 또 다른 각도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이때 우리가 몸이 일자로 서 있다면 몸이 이렇게 회전을 하겠지만 그럼 직선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만 우리의 몸은 앞으로 숙여져 있습니다 숙여진 상태에서 내 배꼽과 명치가 노란 공으로 흰 공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클럽은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과 위를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움직임이 더 많아지면 더 위로 올라가면서 더 옆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부분 더 움직이게 되면 은더 위로 올라가면서 더 옆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부분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백스윙 탑인 거죠 그렇게 되면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도 새가 수직으로 움직이는, 앞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명치 앞에서 클럽이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내 명치와 배꼽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흰공 쪽으로 직선, 노란 공 쪽으로 직선 다시 흰 공으로, 내가 칠 공으로 직선 이렇게 직선의 움직임을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때도 만들어주면 은 오른쪽을 바라보면서도 직선으로 움직이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도 직선 맞고 나가면서 몸이 넘어가니까 그 위치에 맞게 직선으로 움직여 주신다면 기울어진 명치가 바라보는 곳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러 개의 직선이 그러면서 그 직선이 모여서 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몸 앞에서의 직선이 그대로 몸과 함께 이동 몸 앞에서의 직선이 그대로 몸과 함께 이동 이렇게 된다면 단순히 직선 하나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스윙의 궤도라든지 몸과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쓸게 훨씬 더 적어지게 돼요 불필요한 동작들이 정말 많이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몸이 돌았을 때 여기에서의 직선은 자연스럽게 기울어진 직선이 되게 되고 클럽을 기울어뜨리는 동작을 우리는 샬로잉이라고 그러죠 혹은 인아웃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클럽을 옆으로 떨어뜨리는 수직 낙하를 하게 되는데 이두 동작을 다할 필요가 없이 단순히 내몸 앞에서 클럽을 움직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동작의 효과들을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클럽은 몸 앞을 벗어나지 않게 되고 클럽이 몸 앞을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뜻은 자연스럽게 클럽 패스가 인투인을 직선을 그린다는 뜻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은슬라이스나 훅에서 조금 더 쉽게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직선을 지금처럼 손목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캐스팅 혹은 스쿠핑이 일어나게 되면서 컨택의 미스 혹은 지나친 탄도로 인한 거리의 미스가 일어나게 되지만 손은 그대로 홀드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양팔로 몸 앞에서의 직선 양손의 뭉치가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직선을 만들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잔근육 이용, 급격한 페이스 앵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 방향은 방향은 지금처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큰 미스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이때의 볼 포지션이 지금처럼 내 몸의 중앙에 있게 되면 은 클럽이 직선으로 움직일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윙의 최저점에서 공이 맞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을 찍어 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능하게 되겠죠. 그 이야기는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공이 지금처럼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내 명치 앞에서 클럽이 직선으로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최저점을 지나고 올라가면서 공을 맞는 것 또한 쉽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스윙으로도 볼 포지션만 옮겨줌으로 인해서 어택 앵글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오른발등부터 왼발등까지 클럽헤드가 직선으로 움직이고 이때 클럽헤드가 직선으로 움직일 때내 명치와 배꼽이 조금 더 오른쪽을 바라보고 조금 더 오른쪽을 바라보고 이때 기울어진 상태로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까 아이언과 같은 궤도로 클럽은 원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때도 내몸 앞에서 손이 아닌 양손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양팔로 직선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내 명치와 배꼽을 기울어진 상태 그대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클럽은 떨어지고 내 명치와 배꼽이 바라보는 곳에서 최저점 그리고 올라가면서 스윙 그럼 너무나 쉽게 지금처럼 어퍼블로우의 스윙을 만들게 되면서 인투인 스윙 궤도를 만들게 되고 광향성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높은 탄도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동작에서 탄도를 조금만 낮추고 싶다고 라 하시면 평소보다 볼 포션을 아주 약간 오른쪽으로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저점을 지나자마자 공이 맞기 때문에 어퍼블로우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손쉽게 낮은 탄도의 드라이버샷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직선의 움직임만 가지고도 볼 포지션만 변화를 시킨다면 어택 앵글의 변화를 몸이 가져가지 않더라도 클럽이 알아서 가져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탄도와 구질의 변화가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억지로 원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틀거나 팔을 당기거나 손을 돌리거나 하지 않아도 이 모든 동작들이 직선과 명치와 배꼽의 이동 볼 포지션, 내가 셋업 때 바라보는 곳그 상태에서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배꼽과 명치가 두 번째 공으로 이동, 세 번째 공으로 이동, 네 번째 공으로 이동. 이렇게 직선의 움직임의 이동, 기울어진 이동만 만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클럽의 움직임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골프를 처음 칠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괴종 시계의 시계추가 똑딱, 똑딱 움직이는 데에서 이름을 따온 이 똑딱이는 클럽 헤드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클럽 헤드의 직선 구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연습 방법입니다 클럽이 애초에 직선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연습 방법이죠 이건 우리를 제일 처음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딱이를 배울 때 이렇게 클럽이 앞뒤로 움직이게 하지 않아요 억지로 몸을 돌리려고도 하지 않아요. 최대한 직선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시켜주면서 이 직선의 움직임을 유지해주는 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너무 회전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맨 처음에 배웠던 똑딱이를 기억하시면서 내몸 앞에서의 직선의 움직임을 기억하시면서 내 명치와 배꼽이 그 직선을 움직여주게 만들어주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 쉽게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회전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법, 회전이 아닌 직선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공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